자, 이번 시간에는 이 현관정, 현관 외시경 렌즈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와 같이 실버가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골드형이 있습니다. 네, 똑같은데, 이게 이제... 홀드형이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현관문이 이 은색이나 실버색이나 흰색 계열이 많죠. 그래서 이런 실버형을 밖에 형광 밖에 이렇게 렌즈 쪽을 넣으시고 이 홀더를 안쪽에서 이와 같이 조이면 되겠죠. 네, 이렇게 해서 꽉 조이시면 이게 밀착이 네, 이렇게 됩니다. 네 이렇게 조이시면 되겠죠. 간단하죠. 예, 네, 이쪽에 내부가 되고 이게 이제 외부가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이 이 카메라 부분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외부 외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직접 저 카메라 영상을 차면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, 이제 이 부분은 어 외부에 손님이 오면 어 실제로 어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이제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이렇게. 외시경, 어, 이런, 그, 구멍을 통해서, 현관문, 구멍을 통해서, 밖을 볼수 있는 외시경 렌즈입니다. 이건 외시경 렌즈고, 이건 다소 크죠? 이거는 보조, 보조키 자리에 이렇게 두툼한 게 이제 들어갑니다. 큼지막하죠? 보조키 열쇠 구멍, 자리에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. 이건 너무 크네요. 한이 정도가 적당하겠죠. 13, 14mm 정도가 되겠네요. 파이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아,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 에어러블 지금 이제 카메라인데 이 에어러블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시연을 간단히 해드릴게요. 에어러블 카메라를 어 지금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직접 영상이 보이죠 네, 이와 같이 지금 영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예부로 그래서 이 구멍을 타공 하실 적에 적절한 크기로 잘 타공을 하셔가지고 고정을 시키면 되겠죠 URT 어, 현관문에 설치하실 때는 전면부에 앞집에 승낙을 꼭얻어야 되겠죠 허락을 득한 후에 에,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싱글녀나 또 자녀분들이나 어르신들만 집에 계실 때는 외부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해와 해야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 또는 직접 저장만 돼도 좋겠죠 이 카메라 쪽에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거는 보여드렸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게 이제 내부에 장착이 되고 바깥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연결이 돼가지고, 이렇게 화면을 직접 실시간 이런 화면을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외시경, 외시경 렌즈를 통해서 밖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직접 연결 해서, 어, 외부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외시경 카메라 다음 시간에는.